네 안녕하세요 버포인트조정호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븐트 환경에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을 했을 때이 IP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왜그냐면은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IP 이제 여기 설정부분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요 설정 부분에 어떤 주소값을 URL 주소를 그 IP 주소를 등록을 해서 이제 리드액션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보통 v m 웨 a 에다가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해서 어떤 테스트 환경으로 구축을 한다면은 보통 IP를 고정으로 하지 않고 이제 DHCP로 보통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보안 때문에 제가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테마 취약점들을 어, 살펴보기 위해서, 워드프레스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요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바로 전까지는 접속이 좀잘 됐어요. 그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래쪽에 잘 보시면은, 금방 전까지 잘 접속했던 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19168.165번이라고 IP가 이제 커넥팅을 시도를 합니다. 요걸 이제 워드프레스의 등록, 이 등록된 ip 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로컬 로스트로 접속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19168 이게 WP 어드민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165번으로 로컬 로스트라고 접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리덕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접속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되겠죠 왜 그냐면은 이 IP가 저희가 새로 하다 보면 새로 이제 VM에를 실행하고 아니 면 오랜만에 실행하다 보면은 IP가 바뀌게 돼요. 계속 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쉽게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설정을 바꿔야하는 건데, 저희가 못 바꾸는 거죠. 예못 바꿉니다. 그거는 계속 컨디팅이 페일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wp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wp 사이트 url 요 정보 두 개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바꾸는 것을 어디에서 바꾸냐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그 다음에 컨피규그 파일 이두곳 쪽에서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저희들이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190번으로 이제 IP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도 이것을 이제 190번으로 맞춰놓고 이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데이터베이스 쪽에 제가 어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show 어 database.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죠. 음,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바꾼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업데이트 정보, 요것을 그대로 제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WP 옵션 정보에 들어가서 요것을 옵션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쪽에다가 로컬 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어, W 그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어, IP, URL 주소만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이트 URL 쪽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바꿔주는데 요 부분이 사이트 URL이죠. 자, 요것을 또, 어이구. 화면을 좀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한데, 예, 사이트 URL. 그래서 사이트 url 주소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죠 지금 이제 화면이 좀 헷갈리는데 하나는 저희가 홈 디렉토리 홈 아니 홈그 url 주소죠 홈 url 주소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url 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바꾸면은 이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워드프레스 환경에 보시면 은 wp-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vim을 이용해서요 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할 건데 원래 요 정보가 현재 여기 그 추가하려고 했던 요 정보이죠 디파인 정보가 요것이 없어요 요것이 없는데 요것을 아무 곳에나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요 어, 어디다가 어 추가할 거냐면은 보통 Define 하는 부분에다가 같이 추가하는 것이 좋겠죠 헷갈리지 않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히 추가하면 되고요 그래서 Edit 한 다음에 Pass 누른 다음에 요 부분은 저는 예, 이렇게 WordPress가 여기가 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하면 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 그것이 설정하는 거하고 동일한 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번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컬로스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은 이제 뭐로컬로스트는 이제 여기 여기 우분투에서 이렇게 어, 접속을 했을 때로컬로스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아까 바뀐 거기 그 IP로 예, 접속을 하시면 된 거고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190번 대로 예, 다 이렇게 링크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로컬러스트의 wp-admin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이렇게 가상 환경에다가 그냥 동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려면은 고정 IP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이제 도메인하고 연결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워드프레스 환경에 어떤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